인간은 로블록스! 여러분들, 오늘은 마나토에 왔는데 오늘 마나토에서 깰 바로 타워는 스폰지밥 타워. 하하. 안녕, 얘들아. 어, 스폰지밥이 정말 귀엽잖아. 아, 리아야, 너는 뚱이야. 아, 맞잖아, 뚱이야. 서로. 뭐야. 나, 좋아. 돈이 좋아 이게면 우리 만화 캐릭터가 돼서 이제 타워를 깨볼까? 좋은 생각이었어 하하들아 빨리 와하하하하 <웃음> <웃음> 똑같다 <웃음> 똑같다 와, 진짜 뚱인 줄 알았어 자첫 번째는 <웃음> 바로 내 타워야 스폰지마 타워지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어 가운데야 집계사장님 빨리 오세요 집계사장님은 정말 어? 그렇다니까. 어, 빨리 들어와. 자 어, 어. 오늘 무슨 요일이게요?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좋아. 좋아 아니 너희 못본 사이에 아주 고수가 됐구나. 왜 이렇게 잘 가? 자 아유, 이거는 재밌다. 이거는 옆으로 쓱싹, 쓱싹, 쓱싹 탁탁 됐다. 그리고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매달려서 올라가는 거라고. 어, 아슬아슬? 오 아슬아슬 일났어. 거기 조심해. 왜 왜? 이렇게, 오! 어. <웃음> 떨어졌어? <웃음> 떨어졌네. 얘들아, 여기 올라오니까 뚱이 구간이 왔어. 여기는 약간 좀 바보 같아. 뭐야, 이거. 앞에 뭐라고? 길이 없는데, 뚱이 구간은? 바보라서 그런가? 근데 뚱이는 어딨냐? 어이폰지밥나 지금 미쳐 있어. 아 뭐야 빨리 와나 기념해줄게. A few moments later. 뚱이야 네 뚱이 구간이 왔어 드디어 축하해 축하해. 그러네요. 근데 뚱이야 너 진짜 바보라서 그런지 블록이 없어 앞에 길이 없어. 어. 집게 사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네 여기가 저의 고난이도 그겁니다. 그아 미오 빨리 와 미오야. 어. 응. 스폰지밥. 어. <웃음> 어, 그래. 어, 왜? 뒤에 문이 있는데? 뭐니 아... 어, 이 길이 있어. 1인칭으로 보면은 길이 생기는구만? 1인칭으로 봐야돼. 어, 와, 이거 완전 바보 같아. 어, 이거는, 이렇게. 아퍼, 아픈 블록을, 회오리회오리 회오리. 우리 위, 위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해파리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 해파리 사냥하자. 개살버거야, 개살버거. 계사장님은 저기서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어 어. 왔다 갔다! 옆으로! 오케이! 오! 어, 뚱이다! 거기서 1인칭? 아니야, 1인칭으로 가! 어? 어? 어? 어? 아, 아파! 오 어, 됐다 오케이 저 뚱이야 너 진짜 점프 잘한다 야! 뭐야! 어. 사라지는 블록이었어 야 먼저 가 뚱이야 뭐지? 나만면된 스포츠밭 내가 먼저 추구할게 갔다와 <웃음> <웃음> 더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안그러면 사라진다 걱정하지마 스폰지밥 오케이 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어 떨어졌어 어려운데? 스폰지밥 어려운데? 어려운데? 어려운데? 자 사라지는 완전 멍청한 블록이야이 2인 <웃음> 폰지밥은 패보야 패보 너 완전 잘한다 아무튼 어. 자 한칸 블럭을 점프하고 아징징이 어, 구간이야 징징이는 정말 불만만 많다니까 어 진짜 어 오셨어 어. 집계 사장님 어떻게 오셨지 아 진짜 힘든 고난이었어 돈만 아니었어도 <웃음> 이런데 오지 않는구나 <웃음> 빨리 오세요 집계 사장님 더 재밌는 에이. 게 많아요 위에 와 이거 회오리야, 진짜, 얘들아. 회오리! 회오리! 회오리! 회오리! 회오리. 아, 이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야 되나봐. 조신 심으네. 앞으로 쭉쭉쭉쭉 가자, 얘들아. 쭉쭉쭉쭉쭉쭉쭉. 어디로 가지, 이거, 근데? 길이 어디지? 뭐야? 음. 아, 음. 앞에 투명 길이 있나? 어, 투명 길이다, 얘들아. 조심히 와. 오, 어. 오, 어. 조심, 조심. 나만 따라와. 오. 어 잠깐만, 앞에 길이 없을 것 같아 여기 점프! 됐다! 어 자, 나 먼저 갈게 얘들아 조심해 너무 음. 믿어 이 빨간 길 아프다 어. 빨리 가야 된다 아! 파! 파! 파! 파! 파! 어. 조심해서 자, 이렇게 여기는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와! 직계사장님! 직계사장님 구간이 나왔어요 와! 드디어 내 구간이야 그거, 점프하지 마시고, 점프해서 사다리 하셔야 돼요. <웃음> <웃음> 해볼까? 아, <좋다. 웃음> 오케이. 그렇지, 아유! 아 점프해서 진짜. W 한 번만 누르세요. 오케이. 어, 어, 아, 아, 됐다! 뚱이는 어디 있는 거야? 뚱이 떨어졌어? 뚱 있다! 뚱이는 완전 바보야. 근데 옆으로 가면 음. 좀 쉽다고. 탁탁. 음. 탁탁. 탁. 천천히. 어이고? 어, 집게사장님! 직계선이 눈 같아요, 눈 이거 눈, 그 힘줄이라고 해야 되나? <웃음> 여기서 올라.. 어! 안돼! 아이고, 떨어졌다! 얘들아, 어. 거기 좀 조심히 올라와야 된다 빨리 해파리 사냥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아이고! 얘들아, 떨어졌다! <끝이 끝> <나> 다 <떨어졌다. 끝> 우리 이제, 아니, 뭐. 우리 점프 맵에서 <끝> 빠질 수 없는 우리 삼행시.. 삼행시 한번 해볼까? 아, 졌으면 좋겠는데? 징징이! 징징이로 한번 삼행시 해보자! 스폰지밥! 너가 먼저 해봐! 알았어! 징... 징징대지마! 징! 징징아! 이!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면 안 되지.. 뭔 소리야? 네가한번 해봐! 이번에 너는 어? 스폰지밥으로 해봐! 사행시에! 어? 어? 어? <웃음> 갑자기? 스. 뭐? 너, 너너 그러면 스폰지먼저 어려우니까 그걸로 하자. 뭐? 뚱이 뚱이 뚱. 뚱뚱한 내 몸. 이 롱게임 플레이. <웃음> 자신감이 엄청난데? 엄청난데? 아, 아, 됐다, 깼다. 아들아, 나는 직계 사장 구간을 거의 다 깨고 있어. 천천히 오라고. 어, 내 구간을 깨주다니 정말 고마워. 음, 이게 돈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오, 이게 어디야? 와, 직계 사장 구간은 좀어려나봐 <웃음> <오! 웃음> 처음부터 다시다. 좋아요. 아, 처음부터 다시 오늘날 힘들었네 하하하하 지만 괜찮아 똥아 네. 우리는 긍정적이니까 가자 네. 자, 여기는 으닭까 <웃음> 떨어졌거든 스포지밥. 오, 무서워 여기서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다 별거 아니네, 스폰지밥 여기는 집게 사장님 눈인 것 같아 또? 집게 <웃음> 또? 사장님은 도대체 어디일까? 나는 아직 <웃음> 징징이라네 음, 역시.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안 되겠다. 방법을 써야겠어. 치트키 쓴다. 자, 키보드, 마우스 클릭 이동으로 바꾸고. 클리크글리글리글 도레보아요. 오케이. 도착. 어지 여기 여기 여기. 또아 방금 보여줬는데 그걸 모르니? 뱅글뱅글뱅글멋있는 설탕. 뱅글뱅글 뭐야? 뱅글멋있는터탕 음, 잠깐만 글씨가 써있는데 뭘까? 비밀 공간을 찾아 모아라. 귀찮으면 넘겨도 됨. 하지만 비밀 공간에는 보상이 있다. 비밀 공간? 아 어, 여기는 다람이 공간이네. 어 찾았어 비밀 공간 이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지. 근데 갈 수가 없는데? 그냥 가자. 갔다가 죽어 사장님 네 저희 가는 거나 구경이나 하세요 열심히 아, 보면서 좀... 따라가고 있다구요 아! <웃음> 마우스를 확 꺾어야지 갈수 있다고 결국 스펀지밭까지 와버렸다 <웃음> 내가 그렇게 좋아? 여기 자주 오네 첫, 부분, 첫 부분에 아 됐다 오자 아주 이지 다람이 부분 다람이의 자 똥아 질문 질문 들어갈게 다람이의 다람이가 제일 잘하는 것은 어 겨울잠 땡 태권도야 너 다람이를 잘 모르는구나 음 그럼 너를 알아? 넌 내가 뭘 제일 잘하는 줄 알아? 어, 어, 똥싸기? 절교! 너 똥싸기 잘하잖아. 오늘부터 절교야. <웃음> 미안해. 자, 빨리 올라가서 해파리 잡자. 미호는 빼놓고. <웃음> 원래 개걸사장은 제... 어... 해파리 no. 안 잡아 어. 어. 와이 비누빵을 조심해야 돼 사라지는 구나 음. 아 됐다 왔다 다시 쪽으로 가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오 핑핑이 운관이야 핑핑아 드디어 여기 있었구나 핑핑아 핑핑아 야오. 응? 야오. <웃음> <웃음> 핑핑이가 그렇게 울었나 오우. 뭐야, 핑핑이가 왜이렇게 무서워졌어. 그렇게안 울었는데 자, 얘들아, 나 지금 핑핑이 구간을 깨고 있어 뭐야 이건 또왜이이없 어? 봐. 핑핑이 구간이 핑핑아, 길이 어디야, 어, 미인인봐핑핑핑이구 n 이 미로가 있어. 핑핑이 Pink Pink 왔 어, 어 뭐야 이거 떨어지면 나랑이구만 p 떨어지면 다시 스폰지박 구간으로 가는 거야? 없어지는 블럭임 혹시나 회오리 점프할까봐 아 없어지는 블럭이야? 어 없어진다 뚱아 어디야 기다려줄게 나 지금 다람이 구간이야 너 위에 있는 거다 알아 아니야 그래 기다려줄게 같이 깨자 뚱아 스폰지박 뚱아 왔나 스폰지밥 음, 빨리와 스폰지밥 어 진짜 떨어지면 스폰지밥 구간이야 빨리와 설마 <웃음> 빨리 떨어지겠어 우와. 조심해 기다렸다고와난 그런거 못해 스폰지밥 성격이 너무 급해서 말이야 오케이 가자 이게 사라지는 블럭이야 아무래도 미호는 어깬 깬 건가? 어 뭐야? 끝난 줄 알았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끝난 게 아니었어. 우. 자 이거는 이렇게 천천히 점프하는 거지. 탁탁. 탁. 오케이 한 번에 왔고. 자 꼬불꼬불 길을 통과해서. 꼬불꼬불 길을 통과해서. 자 이거 매달리고. 됐다. 여기 매달리고 됐다 됐다 됐다 여기서 또거울이 점프! 거울이 아. 점프! 자 똥아 빨리 올라가자 위에는 거대야어 뭐야 우! 와 뭐야 아. 얘들아 클리어 했어 이는 스폰지 방운 나도 가는 중 줄... 핑핑아 여기 있었구나 똥아 이 진짜 똥이가 있어 넌 가짜였던 거야 무슨 소리야, 스폰지바? 우리가 나눴던 그 우정은 <웃음> 구독. 자, 어쨌든 여러분들 스폰지 타워를 클리어했어요. 와. 다른 친구들은 음... 안 오나봐요. <웃음> 어쨌든 여러분들. 아니요, 저 가요, 저 가요. <웃음> 오, 어떠요? <왔다. 왔다. 웃음> 진짜 많네. <맞네? 웃음> <사랑해요. 웃음> 오케이. <웃음>